그래야지 물질 교환, 가스 교환이 일어나니까 가스 교환을 위해서 얘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혈관이 이완하고 더 많은 혈액을 줄거 아니에요 그 양도 감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는 얘는 교감신경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축하겠죠 그그 다음에 추위 아 그럼 여기 더위도 쓰면 되겠네 더위가 오면 혈관이 이완하고 추위가 오면 혈관은 또 수축하겠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쓸수 있죠 이거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까 바소프레신, 요거 배웠어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예. 프레신인데 왜 프로신으로 썼나? 푸레신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있었잖아요. 안지오텐신. 예. 투. 기억나시죠? 예. 요런 것들도, 야, 그리고 요것도 쓸수 있겠네. 산소가, 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많거나,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혈관은 또, 예. 수축할 수 있겠네. 왜? 산소가 이미 충분하니까 이완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골격근 세포가 있을 거고 거기 외액이 있을 거예요. 그 외액에 물질들이 막 증가해요. 예를 들면 칼륨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은 결국에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포 외액에 화학물질들이 뭐 증가하니까 요거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뭐요런 것도 쓸수 있겠죠 시험문제 나올지 모르겠네 히스타민 같은 거요거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분비되면은 혈관이 이완돼요 왜 여기 항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 그러면 항체 얘랑 싸우는 거 백혈구 얘네들이 일로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이완시켜서 더 많은 혈액을 주면 더 많은 애들이 가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혈관 이완을 시키는 물질이다 라는 정도까지 네,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어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